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제 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트리 패밀리,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오늘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I am Tommy, I am in Gimpo, and I am an English teacher. I am very happy to see you today. 여러분이 처음 영어 공부를 도전하시던, 수십 년 동안 공부해 오셨던 우리 왕초보 영어 교실 시리즈를 통해서 글씨 읽는 것부터 자유자재로 대화 나누는 것까지 하나하나씩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리즈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시리즈를 통해서 영어 알파벳을 읽는 법, 소리내는 법을 다뤘고요. 영어 회화 시리즈의 첫 번째로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들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지난 1강에서는 이름, 나이, 직업, 성격, 외모 등 자기소개를 하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기분, 감정, 상태의 표현들 그리고 인칭과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같이 영어 공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영어 교육을 조금 받고 미국으로 간 1.5세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I'm hungry. I'm tired. I'm sleepy. 이런 상황인데도 친구가 와서 Hey, Tommy,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했죠. 자 여기서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할 때이 fine 이라는 말 앞에는 I am 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니?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Are you? 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I am을 생략하고 Fine 라고 줄여서 대답을 한 거죠 기분, 감정, 상태에 대해 다루기 전에 How are you?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갈게요 각 나라들마다 문화와 역사를 비추어서 인사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권 나라들은 대개 기분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우리의 고민을 상담하거나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려놓거나 저의 사연들을 털어놓는 초청장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상황이나 기분이 어떤지 가볍게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요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되게 I'm fine, I'm ok a y 등으로 덮어서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고민이 있거나 짜증이 난다고 해서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소연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하 o w a 라는 인사법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밥 먹었어? 정도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밥을 굶고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 지내고 있니? 굶지는 않았니? 안부 인사를 묻곤 했던 건데요 미국에서 만약 우리가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어?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한다면 외국 문화에서는 지금 밥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같이 밥을 먹자는 이야기인가? 라고 받아들이게 되지 안부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I am 후에 단어를 붙이는 것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그 패턴을 이어갈 텐데요 기분, 감정, 상태 역시 무형이기 때문에 셀수 없기 때문에 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am 뒤에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h a p p y 라는 뜻은 행복한 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분, 상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대개 니은 받침을 넣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라는 단어와 행복 이라는 단어를 문장 안에서 사용할 때 문장 안에 쓰이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나는 행복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행복한 사람. 행복은 이라고 하지 행복한 은 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이 happy라는 단어, 이 기분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뜻을 기억하실 때도 니은 받침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m a happy. 행복한. I'm angry. 화가 난. I'm upset. 이건 역시 화난이라는 뜻입니다. I'm sad, 슬픈. I'm alright. 괜찮아. 그럭저럭. I'm okay. 이것도 괜찮아. I'm good. 아, 좋아. I'm great. 너무 좋아. I'm fine. 좋아. 억양도 매우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사탕을 보고, 와, 나 사탕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거랑, 어, 나나 음, 나 사탕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것이 진짜로 좋아하게 들리고 어떤 것은 억지로 좋아하는 척 같이 들리죠 억양의 톤, 표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 의미에 맞게 밝은 톤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뤘던 단어들 중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감정 기분을 하나 선택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I am 이번에는 기분에 이어서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육체적인 상태로는요 I am sick 나는 아파 I am hurt 나 다쳤어 sick, hurt 두 가지의 의미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sick 같은 경우는 질병 등으로 아픈 것 감기, 열, 콧물 편도선 그런 부분이고요. hurt 같은 경우는 되게 외상, 상처가 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팔을 다쳤다, 뭐 무릎이 까졌다 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럴 때는 hurt 라는 단어를 씁니다. I'm healthy. 나는 건강해. I'm tired. 피곤해. I'm sleepy. 졸려. 이런 육체적인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 I'm bored. 아우 지루해 I'm frustrated 아우 짜증나 답답해 죽겠어 자, 이 단어가 길죠 이렇게 긴 단어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잘 읽을 수 있죠 맞습니다 음절을 찾아서 자르시면 됩니다 모음을 기준으로 앞에 초성을 찾으셔서 잘라주셔서요 frustrated frustrated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매직 E, A, T, E, D 마지막에서 E가 A의 소리를 바꿔줬네요. 이게 뭔 소리여 하시는 분들은 왕초보 영어교실 6강 매직 E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8강 음절 자르기 긴 단어 쉽게 읽기 시리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depressed. 우울해. I'm annoyed. 짜증나. 여기서 O, Y가 oi 소리가 났네요. annoyed. I'm excited. 어우 신나. 어우 흥분되는데? 자, 여기서는 c가 크 소리가 나야 되는데 i를 만나면서 s 소리가 났고 i 역시 뒤에 있는 e의 영향을 받아서 i 매직이 소리가 났네요. excited. 자, 이 상태들에 대한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육체적인 상태. healthy, sick, hurt.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중 하나를 고르셔서 두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육체적 상태 I am 정신적 상태 I am 앞에 했던 기분까지 합쳐서 세 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분 I am 육체적 상태 I am 정신적 상태 I am 잘하셨습니다. 이 일시적인 감정들, 기분들, 상태들은 자주 바뀔 수 있죠. 저번 1강에서 다뤘던 이름, 나이, 직업, 외모, 성격 등은 바뀔 수는 있지만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는 없죠. 자, 자주 변동성이 있는 이것들에는 우리가 아니야 라는 표현도 같이 배워두는 게 좋겠죠. 문장에서 이 부정의 의미 아니야 라는 뜻을 더할 때는 영어에서는 not n o t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곤해 I am t i r e d 해서 피곤하지 않아 안 피곤해 라고 말할 때는 I am 다음에 not 을 집어넣어 줘서 I am not tired 로 만들면 됩니다. I am not hungry I am not frustrated 이런 식으로 I am 다음에 not 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연습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분 육체적 상태 정신적 상태에 not 을 써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기분 I am not 육체적 상태 I am not 정신적 상태 I am not 잘하셨습니다 I am not 라는 말이 회화 중에는 저번 시간에도 다뤘던 줄임말 I am 대신에 I'm 해서 I'm not 수로 많이 들리시게 될 거예요. I am not 연습도 해보시고 I am not이 입에 붙으시면 I'm not 수로 줄여서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칭과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칭과 수를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동사의 활용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m 이단어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말했죠. 동사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문장의 다로 끝나는 역할을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뛰다, 공부하다, 자다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알다, 생각하다, 좋아한다 등 비행동적인 동사들도 있기 때문에 다짜로 끝나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이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어의 동사의 변화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 한국말을 한번 볼까요? 너 라는 단어 다음에 오는 공부하다 라는 말은 공부해 라고 변하죠. 근데 너 대신에 어르신 이라는 주어가 생긴다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십시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한국어는 문장의 주인공이 나의 기준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높임 낮춤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제 사촌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진지 먹었어요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어 동사의 변화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영어 동사들은 수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수 라는 단어는 숫자를 말하고요 누구의 숫자를 말하느냐 주인공 명사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게 두 가지 단수와 복수로 나뉘는데요 단수 하나란 뜻이고요 복수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단수일 때이 동사들은 대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만 그 규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비동사는 수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인칭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인칭이 무엇이냐면요 인칭은 대화를 하는 상대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을 I 나 라고 하죠 이것이 1인칭이 됩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 너가 되겠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you 2인칭이 됩니다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대화의 소재가 되는 사람들 물건이 3인칭이 되는데요 한글에서는 그 사람, 개라는한 단어가 포괄적으로 포옹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성별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he, 그 남자, she, 그 여자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he와 she로 구분하고요. 사물, 동물, 생물 등은 it, 시 대신하게 됩니다. 1인칭에도 복수가 있을 수 있겠죠. 나를 포함한 우리 we, 너희들, 제가 보고 얘기하는 상대들이겠죠? 이 상대들도 you, 단수와 복수가 여기는 같습니다. 아까는 성별로 세분화된 he와 she, 그리고 물건 it이 있는데 이 복수들, 그것들, 그 사람들은 통합되어서 they라는 한 단어로 합쳐졌습니다. I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 왔듯이 am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you, 너 라는 표현을 할 때는 are 를 같이 쓰게 되고요 he, she 같은 그 사람, 제 3자 그리고 it, 사물, 동물들을 뜻하는 그것을 사용할 때는 is 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들, we, you, they 등을 사용할 때에는 are 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헷갈리시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we, 1인칭들 있죠. 그리고 you, 이세 단어를 빼고는 전부 다 3인칭입니다. 하나일 때는 is, 여러일 때는 are. 이 기준으로 보시면 은 오히려 더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짝을 지어봤잖아요. 얘네들도 줄임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am이 I'm이 되듯이 you are도 you are. he is. His, she is, she's, it is, 줄여서 it's 저번 파닉스 강의 때 T와 S가 만날 때 치, 치읓 소리로 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ITS, 줄임말이지만 T와 S가 만났기 때문에 it, 치, 라고 발음이 됩니다. We are, 줄여서 we're, you are, 줄였죠? You're, they are, 줄여서 they're, 됩니다. 지금 순간 기억나시는 아무 단어를 사용하셔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이것을 부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I am 하고 부정을 만들 때 not이 어디에 붙었죠? am 뒤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I am not 됐죠? 그럼 you are 에서는 어디에 붙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you are not 이 되어야겠죠 he is not she is not it is not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가 되겠죠 자 not이 붙었을 때는 두 가지의 줄임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i am not 을 제외한 you are not 부터는요 you r e not you와 are, are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r과 not을 줄여서 you aren't 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he is not 역시 he is not 해도 되고 he isn't She is not, she's not, she isn't, it's not, it isn't, we're not, we aren't, you're not, you aren't, they're not, they aren't 이렇게 줄임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우선 입에 잘 붙으시는 건 하나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 잘안 붙으시면 그냥 풀으셔서 you are not, he is not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것을 들으시라고, 익숙해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역시 익숙하셨던 문장들이고 문구들이라서 재미없어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칙,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전에는 달릴 수 없고요. 더하기 전에는 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낫이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줄임말들의 다양성, 그리고 인칭과 수의 개념, 그리고 영어의 동사는 수에 의해서 변화되지만 비동사만 인칭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 이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잦은 반복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표현하시고 싶은 기분, 감정, 상태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제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줄줄 쉽게 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